안돼 근데 나 버츄얼이어가지고 조금 더 버츄얼틱하게 막몇천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근데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항마력이 뭐버티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뿔은 라임맛인가요?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추얼 키고 있을 때마다 제 지인이 이제 죽으라 그러더라고요. 뭔가 나의 버추얼함을 참을 수 없나 봐. 몬스터 에너지만 낫니까요. 아, 맛있겠다. 나 몬스터 에너지 좋아해요. 또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? 이런 버추얼을 관통해버리는 질문, 애니메이션과에요. <웃음> 그래요. 이런 거어 버츄어리어도 말할 수도 있지. 맞아, <웃음> 애니메이션 건데 제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? 마계대학교에서 애니, 애니를 전공하실 수도 있죠. 그치, 맞아, 맞아, 맞아. 야, 내 컨셉 지켜준다. 용사님들이 아, 고맙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Okay. 와 미쳤다. 아 진짜 개실네 진짜 나극혐이네어 개실네. 아 에반데 아, 아, 아, 아, 아 방금 얼굴 바뀐 거 맞냐 진짜 개싫다. 레전드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 이게? <웃음> 뛰지 마 뛰지 말라. 뛰지 마라 니네 집에서 그 교육 안 받냐? 니네 가정교육 안 받냐고 와! 오 이답병 배신자다? 얘들아, 이루, 내가 이룰 거야 이답병 배신자야 배신자 이래서 하이에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안녕하세요 배신자 답병입니다 <웃음> 봐, 얘들아 하이에나 뭐 동물이야. 하이에나하면 뭐가 생각나? 배신이야. <웃음> 배신자, 비열한 사람, 그렇지? 네 이다병은 하이에나를 좋아하지. 그럼 그게 뭐야? 이다병은 배신자야. 와 멋진 논리야. <웃음> 치악력이 생각난다고요? 하이에나 치악력 좋아요? 치악력. 치악력. 앙. <웃음> 아 그자. 앙! 하면은 살 패이는 거야? 글쎄 뭐 뼈도 씹어먹는 애들인데 뭐 <웃음> 무섭다 <웃음> 무섭다 그럼 그냥 그렇게 그리자 음.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하고 오늘 날씨 엄청 덥더라 말달 많이 하시는군요 그래요 주어를다 모아놨다가 키타산 때 뽑으려고 내가 어? 돌렸는데 다이아 한장 뜨고 어 골드 시티 나오고 어 진짜 죽고 싶었지 뭐야 다음에 키타산 복각할 때또 하면 되지 그때까지 주얼 존나 모아놔야겠다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약간 어쩔 티비 라는 표정 어쩔 세탁기 어쩔 블랜..어쩔 어 어쩔 초고성 진동 블렌딩 믹서기 시커툰 눈인데 관심없는 양 다른 곳에 시선을 둔 느낌 같아요 시크한 느낌 저렇게 고급진 표현이 있는데 내가 어쩔 티비 눈이라고 하는거야? 저런 그니까